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장일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네, 100년의 역사를 담은 몸의신나 100년의 탄생을 주제로 모두의 꿈이 하나로 된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스포츠 성지 서울장실종합운동장에서 2019년 10월 4일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대시식에 저희 X1이 여러분들과 함께 패티콘 자회를 빛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100회를 맞이한 만큼 저희 X1도 노력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는요 사전 예매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다는 점 입장 티켓은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쏟아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26일 저녁 8시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4차 티켓이 어디서업은 대전 물림에도오픈입니다 전국 체육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 10월 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요 안녕